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은 낮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생선을 좀 이렇게 주문해 놓은 거를 이제 픽업하러 이제 방문을 했고요. 이 당일 새벽에 경매 받은 그런 물건들을 직접 픽업하거나 이제 아니면 택배로도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주문한 거는 오늘 단새우 고등어 청어 전갱이 성계소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어, 제가 원하는 선도가 다 있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문은 뭐 단톡방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서 구입 가능합니다. 영상 설명란 참고 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 요거는 다른 분 픽업용 포장인데 이렇게 예, 소량은 이렇게 하고 저는 조금 양이 많아요. 음, 네, 네, 네, 네, 저는 저렇게 필름 말고 원물로 이제 받았고요. 네. 네, 주문한 내용을 다 확인하고 이제 포장을 해서 가지고 가면 됩니다. 당일 물량에 따라 물건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다시 1층에 올라와서 이렇게 소매점 해물 점포에서 2만 원 드리고 아요 2만 원치 맞춰서 한번 좀 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몇 가지 구매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집에 가지고 왔고 일단 정리를 해야 돼요. 양이 이제 꽤 많이 됩니다. 정리를 했더니 이제 이렇게 됐고요. 지금 내용물 먼저 살펴보면은 성게소 이거는 페루산인데 요거는 조금 저렴한 거를 좀 고미를 한 거고요. 요건 단새우예요. 횟감용 단새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복. 아까 해물 제가 이제 2만 원어치 구매한 건데 여기에 개불하고 이제 몇 가지 그냥 어머님이 좀 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생선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어하고 정갱이 청어 이렇게 어, 예, 됐고 정갱이는 구이감 이고요 나머지 고등어하고 청어는 아, 횟감입니다 고등어는 초절임을 할거예요 근데 굉장히 빵이 좋죠 아 이거 양식 고등어 입니다 예, 산지에서 이렇게 목을 꺾어 가지고 이제 발송을 한거예요 이거 마리당 25,000원 이렇게 아, 구매를 했고 상당히 예, 빵도 좋고 크기도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초절임. 이제 고등어 초절임 영상은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거기에 좀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양식 고등어잖아요. 근데 양식 고등어에도 고래해충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 이거 자연산 아니야? <웃음> 라고 내가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이제 자, 자연에 있는 거 잡아다가 키운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 이제 신장 제거하고 이제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항문 쪽에 충이 있는지는 또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요정도 양식은 대부분 이제 간이나 이렇게 내장에만 거의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고래충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다이묘오 오롯 이라고 하죠 일자로 요렇게 네, 자르는 거고 이제 양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이 전체적으로 좀 하얀 편이에요 네, 또 갈비뼈 제거는 초절임 후에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초절임 전에 이제 했는데 아마 제가 다른 초절임 영상에서는 초절임 한 다음에 제거 먹기 바로 전에 제거를 한 거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갈비뼈 제거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손 대시고 칼날하고 갈비뼈 느껴가면서 이렇게 잘라내주시면 쉽게 제거가 돼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뼈 제거 해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그핀셋 있죠? 요거로 제거해 주시면 돼요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소금에다가 이제 절여 줄 건데 이제 40분 동안 이제 절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40분이 지나게 되면은 이게 흐르는 물에서 소금을 제거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만져보면 이제 꼬독꼬독한 느낌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절임이 소금 절임은 끝났고요. 이제 식초에 절여줄 건데, 어 식초는 산도를 제가 한 4.5도로 맞춰서 이제 하는 편이에요. 18년 식초가 보통 6, 7도예요. 그래서 식초 100, 물 55,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고, 좀 집에 200식초밖에 없어서 집에 있는 적초를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적초는 처음 사용해보는데, 좀 결과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큰 차이는 없지만 살짝 차이가 있어요. 뒤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식초를 조금 아끼기 위해서 위에 이제 키친타월이나 해동제로 이렇게 살짝 덮어 놓아주시면은 막힐 어, 수가 있어요. 이제 20분 동안 절이도록 할게요. 자, 이제 20분이 지났고요. 이제 고등어를 뒤집고 다시 20분 동안 다시 절이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총 절이는 시간은 40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소금으로 40분, 식초로 40분 이렇게 예, 기억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식초에 잘 담겨져 있어. 이렇게 자리 잡아주고 다시 키친타올로 덮어주시면 됩니다. 총 40분 식초로 절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40분 동안 다 절여졌습니다. 그럼 이제 식초만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물로 닦거나 하지 않고 이제 해동지나 키친 키친타올로 식초만 닦아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준비가 끝났어요. 네, 이제 청어는 이제 구이와 회로 준비를 할 건데, 이제 횟감이 되는 청어는 골라내야지 돼요. 제가 이제 반박스를 사왔는데, 이제 일곱 마리 이거든요. 자, 이거 먼저 이제 비늘 먼저 깨끗하게 다 정리를 했고요. 횟감이 가능한 청어를 선별을 할 때는 일단은 살이 좀 단단한 거를 음, 골라야지 돼요. 그리고 대가리를 잡고 이렇게 들었을 때 강직하게 잘 쓰는 거를 골라야 됩니다. 자, 이거 두개 차이가 나죠? 이렇게 축 처지는 거는 네, 구이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가미나 이제 이런 것도 잘 보셔야지 돼요. 이제 구이용으로 손질을 하는데, 저는 이제 아가미하고 내장만 살짝 제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모양 같은 거 따지지 않으시면, 대가리, 댕강 잘라가지고, 이제 내장 같은 거 제거하시면 어, 됩니다. 일단, 이런거 이제 아가미 제거해주고, 이제 청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데 지느러미가 있어요. 배 쪽에 이제 그 부분에 칼집을 살짝 넣어서, 이제 속 안에 있는 내장만 꺼내, 면데요 그러면 이제 요새 이제 알배기라 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을 살리려고 이제 이렇게 한 거고요. 대가리를 잘라서 내장을 빼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가리 채, 꼬리 채 이렇게 구우려고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먹기가 좀 편하겠죠, 아무래도. 꼭 해야 하는 건 아니라서 귀찮으면 대가리 잘라서 내장만 제거하세요. 청어 알이가 정말 맛있습니다. 자 이제 횟감 손질 하도록 할게요 아 알이 없을 때는 보통 배 부분을 이렇게 두껍게 잘라내 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알을 꺼내려고 이렇게 배를 가른 거예요 요거는 따로 구워서 먹습니다 뒤에 먹방에 나오는데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장 제거 하도록 할게요 그래도 고등어랑 똑같이 다이미 오르시라고 하죠. 일자로 쭉 잘라주고요. 그리고 이제 갈비뼈는 이제 길게 있으니까 긴 칼을 이용해서 하면 이제 청어는 준비가 끝납니다. 배 부분은 저렇게 과감하게 날려주세요. 정갱이는 선도가 제가 횟감을 좀 구하려고 했는데 오늘 횟감이 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이감으로 전보다 손질을 했습니다. 먹기좋게 지느러미는 다 자르고 전갱이는 특히 여기 배쪽에 가시 있거든요. 엄청 뾰족해요. 요거 많이 아프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잘라주시고요. 내장만 배 갈라서 빼낸 다음에 대가리채 구우셔도 돼요. 자, 요거는 이제 그냥 씻어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새우는 씻고 껍질 까기만 하면 끝나요. 정말 쉬워요. 이렇게 해서 얼음물에 탱글탱글하게 잠깐 담궈뒀고요. 그리고 이제 물기를 제거해서 이제 통 속에 담아서 어, 보관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당일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다다음날까지도 먹기도 해요. 손도 이제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정말 근데 손질지옥이에요.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 전복은 이렇게 잘 씻어야 됩니다. 차이가 확 나죠. 전복은 깨끗하게 전체적으로 잘 어,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멍게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어요. 어, 양쪽 끝부분 잘라주시고, 이제 가운데 살 빼낸 다음에, 이 가운데 그 내장에 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거 어,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자, 해삼은 이빨 쪽 잘라주시고, 내장을 제거해주시는데, 예, 요거는 내장을 다 뱉어버렸네요. 아, 이제 개불, 요거는 손질이 참 적응이 안 돼요. 네, 이거 내장 빼고, 다 긁어내고, 그 다음에 그냥 씻어가지고 잘라주기만 하면 돼요. 자, 전복이 딸 때는 숟가락 이용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빼내주시고, 내장 드실 거면 양, 그 옆에 모래주머니 같은 게 있어요. 이제 그거 좀 제거를 해주셔야지 되고, 이빨하고 식도는 이물감이 있으니까 이것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물 준비를 했어요. 고이용 생선, 이제 칼집, 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간, 음, 해주면 되고요 정갱이는 방패 비늘이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벗겨내주시고, 이제 칼집을 넣어주시는 게좀편하고요 이제 고등어는 커서 이제 반 마리만 사용을 했습니다. 소금을 좀 뿌린 다음에 어느 정도 간이 좀배수 있는 그 시간 동안 좀 기다려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간은 좀 세게. 구이는 간이 좀 세야지 맛이 좋습니다. 자, 구이도 다 이렇게 해서 준비가 다 끝났고요. 아, 아직 이제 회를 썰어야죠. 이제 그 초조림 했었던 제 고등어는 제 껍질을 살짝 벗겨 주셔야지 돼요. 네, 껍질 벗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모양 망가지지 않게 살살 벗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청어는 장칼집을 넣었는데 청어도 원래 그 껍질을 벗겨요. 근데 오늘은 제가 한번 안 벗겨보고 그냥 칼집을 쭉 넣어봤어요. 그리고 반쪽은 네, 토치로 어, 아불이라고 하죠. 불로 네, 그을였습니다. 전보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요. 참, 이렇게 종류가 많으면 손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청어회는 쪽파와 다진 생강인데 사실은 전 이건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이거는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같이 해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게소. 다 올려서 일단 회는 다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사먹어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감태. 집에 있는 감태인데 이 감태가 저는 맛이 좋더라고요.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자, 대가리를 살려서 모양 내려고 했는데 프라이팬이 작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잘랐고요. 기름에 바삭하게 튀겼어요. 자, 그래 드디어 이제 모든 게다 끝났습니다. 자, 먼저 고등어 초절임 먹는데 아, 이게 적초로 절였잖아요. 그래서 외관상 특별히 많이 이렇게 티가 나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그리고 맛을 봐도. 어뭐 양식고등어라 맛은 보장이 되죠. 그래서 아주 맛이 괜찮았고요. 그러니까 적초 때문에 어떤 맛이 달라지거나 그런 건 없고 일단은 자체가 원물 자체가 기름층이 좋아서 이렇게 보면은 적초 색깔이 살짝 나기는 해요. 그런데 맛에는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청어고요. 청어는 제가 아까 껍질을 안 벗겼다고 했잖아요. 대신에 이제 칼집을 조금 더 많이 넣고 한쪽은 토치로 이제 구웠어요. 그런데 청어의 이제 껍질을 벗기면 청어 전체 살이 좀 부드러워지기는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현재 청어는 맛이 이제 중간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불질한 청어죠. 요거는 이제 어 일반적으로 먹는 청과하고 다르게 돼. 불향이 있잖아요. 어 그래서 어 요거 괜찮습니다. 또 다른 재미가 있어요. 또 그리고 이번엔 실패 불가능한 조합입니다. 단새우와 감태와 성게소 이렇게 되어있고요. 저 대가리는 다 모아서 뭐 라면 끓여 먹거나 튀겨서 드시면 돼요. 이제 감태는 이렇게 좀... 유명한 데들이 있어요, 보면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은. 그래서 거기 먹는 게 훨씬 더어 좋은 것 같아요. 감태는 또그 작업한 거에 따라서 맛이 조금 달라요, 확실히. 해물은 대부분 아는 맛이에요. 뭐, 여기 해삼, 개불, 멍게, 전복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이제 구인데 기름에 튀기든 그릴에 굽든 청어 구이는 맛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청어 정소구이는 그냥 특별한 맛보다는 좀 크리미한 그런 느낌이에요. 특별한 맛이 있거나 하진 않고 그냥 먹습니다. 근데 요거 제일 맛있는 거 대박은 이 청어 알이에요. 바짝 구운 거거든요. 고소함하고요. 입에서 턱턱거리는 식감 자체. 청어 알이 막 입안에서 돌아다녀요. 아 이게 정말 맛있어요. 그고전 청어 구이는 알 있으면 구워 먹는 거, 어, 요거 완전 강추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이제 구이는 정갱이하고 고등어인데, 이세 가지 생선이잖아요. 이제 구이로. 이제 이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건 청어, 그 다음에 고등어, 그다음에 정갱이 순이었어요. 정갱이가 조금 맛이 좀 떨어지기는 해요. 네 오늘 이런 조합으로 해서 한상 한번 차려봤습니다. 한번 이렇게 먹으면 좀 푸짐하고 좀 먹을 것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단 손질이 조금 지옥이긴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